<웃음> 아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말라고! 이 진짜... <웃음> 지금쯤 와이프는 수업을 시작했겠네요. Nope.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국심사를 마치고 게이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곧 비행기에 탑니다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아, 걸었더니 조금 피곤하네요 입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습기 차고 되게 덥네요 장마철 같습니다 머리도 벌써 뻗쳤어요 <웃음>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원하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 내일 픽업을 이른 시간에 보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내일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네요 카톡을 하니까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잘자 <웃음>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분인데 지인것 같아요 한국이랑 크게 다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를 다 오셔서 다 먹겠습니다 잠시 샐러드 잠겠 샐러드 잠시 샐 지금 테스트 촬영을 갔다오고 멘트 녹음도 잠깐 하고 왔어요 대기 중입니다 식사가 와서 안에 고기가 매우 맛있어 맛있어요 향은 괜찮아요 여기에 이 있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새로운 헤어를 받아보습니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 새로운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테이크아웃을 하고 숙소에 오자마자 얻었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배가 고프네요 일단 씻고 와서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씻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바로 먹으러 나왔습니다 뭐를 먹을 거냐면 치킨 커리로 된이 면과 튀긴 면 이런 면들에 같이 먹을 거예요 이런 여러가지 매운 소스랑 반찬들도 있습니다 양파도 있고 이럴수가 다행히 호텔 안에 포크랑 스푼이 있었어요 <웃음> 여기 닭다리도 하나 들어있어요 원래 저는 치킨은 무조건 뻑뻑살만 먹는 편인데 최근에 닭다리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제 친구가 치킨집을 하는데 굉장히 닭다리를 맛있게 시키더라고요 너무 맛있네요 아까 촬영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이 떨렸거든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 특유의 향신료가 좋더라고요 그냥 다한 번에 빠쳐서 먹겠습니다 라임도 있는데 라임도 짜서 먹어야 겠어요 음, 라임을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일 부으면 안되는데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웃음> 너무 맛있어 양파는 아 그냥 생양파 이제 넣어서 먹는 건가봐요 두척 지금 이 면을 다 먹고 지금 이 튀긴 면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냄새만 맡아도 벌써 맛있다는 게 보증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데 밖에 온도가 37도인데 니트 두꺼운 거두 겹을 입히시더라고요 <웃음> 미안하셨나봐요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스태프분들이 너무 다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많이 웃기도 하고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튀김면을 한번 추척을 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 제가 원래 막 매운 걸 크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와이프의 영향으로 매운 걸좀 좋아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매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닭다리도 지금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훌륭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잠에 들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